상공부 상매경 오늘은 무슨 날이죠? 오늘은 자카르타 콘트를 끝나고 쉬러 나왔습니다. 그러십니까? 저, 제가 제 눈으로 보는 모든 풍경들을 네. 이제 다이 카메라에 담을 거예요. 이 카메라는 언제 쓸까요? 음, 지금 쓸 걸요 이제. 오우, 땀 많이 흘리겠네, 오늘. 난이셔츠를당장 벗어야겠어 야, 정말, 나시가,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. 같아그들이고랭이유명하잖아 어, 오... 고랭? <웃음> 아이들이. 아이들이. 아이들이. 축어하고있이요이 아이들이. 수이들이 오 축구한다! 형 축구 껴달라 하자! 배구장도 있어! 한 번만 하자! 아니야? 이거 봤잖아? 손 봐봐 손, 손, 손 보이지? 손 보이지? 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손의 힘을 풀고 해야 발이 자유자재로, 자유자재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손, 손 보이지? 은경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은경 중학교 풋살대 1등 출신 아니야? 그치 응. 나이 사면 또 깜짝 놀래. 진짜로. 잘 놀다 와. 저희 두 팀으로 찢어서 놀고 그랬습니다. 잘 놀다 오렴. 백매! 백매! I'm from Korea. Yeah, yeah, yeah. Nice to meet you. 아, 아 카메라 오케이? 아, 저기. 네 저기요 저기요 축가면 아, 진짜 아기들한테 한수 알려줄 수 있는데 민규야 빨리 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, 소리, 소리, 소리. My friend, my friend. m i oh my My my <웃음> 야, 아, 정말 더워요, 정말 정말 정말 더워. 내가 또 키가 말 정말 정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가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어말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버닝했습니다 아 아까 실수가 너무 창피 <웃음> 배구하러 오게 될 줄은 끝에도 몰랐어요 너무 재밌다 근데 오케이 오랫뒤 비타민 좀 많이 오키좀 많이 했걸 여러분 키웠을 어머니만 쇼핑 드리세요 이에뭐 말하지 마세요 아 지금. 땡큐 <웃음> t h a n so much. Have a safe trip. Yeah, thank you. 정신 차례, 승관. 민망해하지 마. 좋겠다. 너 이렇게 찍어준 사람 많아서. 아, 진짜로. 경기형 너무 고마워. 뭐 해줄까? 오케이. Okay, 됐됐안 찍고 싶어 I'm good